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메. 어,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임종 죽음이 예. 몇, 몇 세라고 그래요? 음, 예, 아브라함이 예, 175세에 예, 죽습니다. 어,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죠? 네, 예, 75세에 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예, 주, 임종하죠. 죽습니다. 아, 성경의 관심은요. 음. 175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75세에 가난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175세에 죽으니까 100년이죠. 빼기가 돼야 되는데 175에서 75 빼면 100이에요. 음. 성경은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에 대한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물론 175세 이후에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100년에만 관심이 있어요 100, 100년의 삶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에, 설명하고 나타내 주고 싶은 것은 이 100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100년의 삶 어, 에, 이삭도 몇 세에 나요 100세에 낳죠? 예. 이 100에 대하여 성경은 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 연단받은 삶 이게 100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날수로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75세 또 175세 죽었다 이것을 기록한 의도는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0년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관심이었고 의도였고 초점이었다는 겁니다 100년 그래서 이 100년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의 날수예요. 어, 1 시편 56편을 우리 볼까요? 어, 다윗의 고백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나의 떠도는 망명의 생활이죠. 그 사울한테 쫓기면서 10년 여간을 계속 망령된 그 떠돌아 다니는 유리하는 그런, 어, 힘든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떠도는 이 시간을 주께서 개수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어, 이 단련하는 음 사울 왕은 음, 이 광야의 10년의 연단 없었어요 바로 그냥 왕이 됐죠 어,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에, 에, 말씀에서 떠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임명되고 10년을 유리 방황해요 떠돌아요 쫓겨 다녀요 연단 받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10년을 이렇게 죽음 앞에 증명된 하나님 나를 왕 삼아 놓고 이거 에 뭐예요 라는 그 시간을 자그마치 1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돕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주께서 주의 병에 담았다 그 날을 개수하셨고 주의 병에 이 나의 눈물을 담았다. 또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부름을 받고 단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주님의 그 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10편, 90편도 한번 우리 마저 봐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 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익히 득득 들어요 어, 그런데 지금 이 아삽이 예, 그 고백하는 말이 우리에게 예, 우리날 개수함을 예,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70이고 오래 살면 80이다 라는 그 70년 80년이 나의 진짜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를 계수해 달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15절 16절에 나타나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나의 날의 개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날수래요 그리고 어, 나를 화를 당한 연수랍니다 그것으로 기쁘게 하소서 그러니까 70이고 80이 내 인생의 날수구나가 아니라 그이개수될 나의 날세 속에 80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개수하는 날 하나님이 인정하는 날 아브라함에게서는 100이었죠 100년이었잖아요 그또그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계속 아브라함을 끌고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셨잖아요. 그 이루어내신 그 날수 그것만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개수된다고. 아 나는 이 땅에서 80년을 살다 왔습니다. 그래 그 80년 속에 내가 너를 불러서 구원의 자녀로 너에게 어떤 광야를 겪게 했고 너의 인생에 어떤 아픔을 통하여 연단하여서 낸 남겨진 그 안에서 남아진 것이 무엇인지 그 남아진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날수만이 그게 하나님 앞에 계수되고요. 그 계수되어지는 날짜 속에서 흘렸던 나의 눈물만이 주의 병에 담겨진다. 어, 그 갈대아 우르보다 더 심각하고 죄악된 땅이 당시에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라앉 땅이 아니었어요. 예,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다 그런 의미예요. 그이그 갈대아 우르보다 더 심각한 우상이 득실득실거리고 더 음란하고 타락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것을 다 뺐, 뺐죠. 아브라함의 힘을 다 뺐죠.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것들을 다 제약하죠. 아브라함이 잘난치하지 못하게 꼼짝달짝 못하게 가둬버리죠. 이게 가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고되게 단련하시고 연단하셨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이 기록하신 그이 출애굽 일세들이 이것을 읽잖아요.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여정이다라는 설명이에요. 동일하게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것은 이것이 또한 성도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협기 12장 어, 보세요 1절과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무슨, 무엇을 슨무 의미하는 거죠? 6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에, 그 출발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에게서의 가치 있는 삶의 개수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연수는 출발점으로 안 잡아요 어, 어린 양의 피가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지고 그리고 나와진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담고 출발하는 이 6월절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치고 이유였고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다면 동일하게 신약교회인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하나님이 가나한 땅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뭘 만들려고 했었는가 무엇이 목적이었나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어, 사람이 괜찮아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아지는 그래서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가나한 땅이 아니라 이 가나한 땅에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 어디에서 예 가나한 땅에서 어떻게 혹독한 연단과 광야의 그삶 어, 속에서 그그 그, 그걸 말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누구로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들로 개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개수되는 주의 날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된 시간들만 카운트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책에 기록돼요 나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는 것이 세상으로는 그게 호강이고 복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연단받지 않고 호화오식하고 아무 걱정 없이 자식도 걱정 없고 이빨도 튼튼하고 눈도 좋고 그리고 뭐 아무 걱정 없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쩌면 저렇게 복이 많을까 주의 책에 없어요 날 수가 없고요 이름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 같은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것이 주의 날에 개수되고 있다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뭘 원할래 주의 날에 개수가 되길 원하니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개수 없이 그냥 너의 인생만으로 살다가 오기를 원하니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어디서 날마다 확인하죠 날수가 채워지잖아요 주의 날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이것이 내가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날수를 쓰고 계시구나 내가 하루 1년 채워가고 있구나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 이유고요. 성도의 삶의 가치예요. 어? 무엇을 얼마나 얻었느냐가 아니라 나는 성도로서 어떤 삶의 가치를 가졌냐는 거 여러분 어,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75세 이 안에서 가졌던 숫자가 뭐죠? 100이죠. 100의 숫자는요. 어, 그 히브리 단어에서 이 개마트리아로 설명하면 100은 완전수예요. 그리고 100의 숫자의 의미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인가요? 신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그 비유가 있죠. 거기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기억나세요? 여기 그, 어, 이게 100배의 결실한다 라는 것은 아, 이게 물질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영적 개념이에요. 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30배라는 이 30이라는 이 숫자는요, 음, 제가 찾았어요. 라메드인데 이거는 지키다, 인도받다 라는 뜻이고요 60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는 샤메크인데요 이것은 자라가다, 나아가다 100은 코프예요 완성하다, 채워지다 그러니까 30배, 60배, 이 100배라는 이것은 얼마나 그 양적으로 뭐가 이렇게 많아졌느냐가 압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그러니까 씨를 누가 뿌려요? 씨가 나는 좋은 땅에 떨어질래. 나는 가시떨기 안 뿌려줄 거야. 나는 길가에 떨어지기 원치 않아. 씨가 그런 결정권이 있어요? 아니 농부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씨가 아, 나는 가시떨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농부가 좋은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씨는 결정권 없습니다. 농부가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어떤 거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라는 설명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되어졌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완, 완성되어져 갔냐는 거예요. 그게 30은. 지켜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60은 나아가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고 100은 완성시키는 거죠. 꽉 채워버리는 거죠.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참 아들다워지는 것이고 아들 되어지는 문제, 채워지는 문제로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산 100년의 삶, 100의 삶은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이루어 내셨는지를 보는 것이 초점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도덕적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성을 맺어 가셨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져 갔는지 그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가는 기간이 아브라함이 산 백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성도의 인생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놨다면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괜찮은 인간 만들어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30으로 60으로 100으로 해서 우리의 결실을 맺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불렀고 그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단련하신 는로 연단하신 는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멘인 겁니다 내가 성도이니까 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날수를 하나님이 연단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디무대우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전제와 가치라는 말은 구약에서 희생제물로 들여지는 허물과 가치라는 뜻이에요 허물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음, 이런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할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담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당신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나는 더 어, 죄를 안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다했다 나는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이 고백을 지금 합니다 그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도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도 이렇게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과 연합한 승리를 산 것이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은 그런 승리자로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대단함이 아니라 바울 안에 들어오신 바울과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승리자인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삶에 그 고난의 삶에 참여되는 삶을 살았다. 나는 그날 수가 있다. 그것이 주의 날이에요. 우리 날을 지혜롭게 개수하게 알려주소서. 우리 날이 80인데 이 내가 80은 그 내가 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것이 주의 날로 개수되는 80인가? 나는 이 80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연합되어 가는 그 일에 나를 온전히 빼버리고 예수로 꽉 채우는 그 완성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주의 날인가? 그 80의 나는 과연 몇, 몇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죠. 지금도 흘리고 계실 테고 또 앞으로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내 눈물은 나만이 알아. 나만이 아는 내 눈물의 의미.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주 앞에서 파묻혀서 흘릴 때 그때 흘리는 그 눈물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는 그러나 내속 깊이 나만 속상하고 어떤 표현도 못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 속을 보여줄 수 없는 나만이 아는 내 눈물의 의미 그것이 여러분의 날로 개수되는 우리날인지 주의 병에 담기는 주의 날인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흘렸던 그런 흘리고 있는 또 그런 것으로 아파하고 있는 눈물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린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는 그렇게 자신의 나를 살다가 70이든 강건하면 80이든 살다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시간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아 이것이 복이구나. 우리 복된 성도의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나라는 것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예,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 이 높고라는 말은 어, 토부예요토부 어, 어디서 듣던 단어죠 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때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래서 좋다라는 뜻이고요 이토부에는또 어떤 뜻이 있냐면 흰머리 백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흰머리가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이죠 갑자기 이제 염색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아, 흰머리가 좋은 거구나 진짜 하얗게 된 머리를 말할까요? 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어, 여기 흰돌 위에 뭐가 기록되죠?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죠? 그래서 어, 여러분 음, 여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토브라는 단어의 흰머리 백발이 가리켜주는 건 뭐냐면 새 이름 아브라 원래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시죠. 바로 이것이 흰돌 위에 기록되어지는 새 이름이에요 누구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 존재로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흰머리 백발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그 속에 아 내가 하얗게 되는 것 자체가 아, 아 내가 나이가 많다라는 것으로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더 많이 경험했다. 나는 예수로 더 많이 아팠다. 나는 예수로 더 많이 채워졌다. 나는 예수를 가져서 더 많이 속쓰렸지만 그 예수로 더 많이 나는 되어졌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게 그... 그래서 성경이 백발을 영화롭다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31절. 함께요.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아니 뭔 소리예요? 그 백발은 나이 들고 어? 그 우리 저기 어떤 장로님은저 만나서 머리가 그냥 하얗게 됐다고 날마다 나만 보면 막 목사님 때문이라고 책임지라고 그러던데 백발은 나이가 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생겨서 이렇게 생기는 백발을 말하지 않아요. 백발은 뭐라 고 그래요? 영화로운 멸류관이라. 영화로운 멸류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예! 십자가의 길에서 또 십자가의 고난에 삶을 살아야 그것을 얻는다. 왜요? 백발이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이니까. 응? 아,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라는 말은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연단, 그 십자가의 길, 삶의, 삶으로 연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믿음의 조상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 믿음의 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조상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백발이라는 것은 아, 아브라함 안에서 온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구나.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8절,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늙어서 라고 돼. 늙어서 라는 말은, 예, 히브리 단어로 자켄입니다. 자켄. 그 이, 이 뜻은요. 늙어서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켄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이게 장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누구다? 그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장로 되세요. 네, 석십사님 왜 아멘 안해요? 장로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늙어 늙어 가잖아요. 늙어 가면서 해야 되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다음에 저기 그 약은 뭘 먹어야 되나 영양은 어떻게 이렇게 늙어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더 깊어져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알아가고 있는가 이게 작켄이라고요 이게 늙어서라는 뜻이라고요 아 늙으면 힘 빠지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운이 다하여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보는 대로. 아, 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이렇게 늙어서 기운 빠졌구나. 근데 여기 기운이 다요 라는 말은 여한이 없어 라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요. 만족된 삶을 살다가 복된 삶을 누리다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번역을 기운이 기운, 나이가 뭐 높고 늙으니까 아, 힘 빠지는 거구나. 이렇게 해버렸는데 원어는 여한이 없어 라는 뜻이에요. 뭐가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여한이 없다라는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다 해결받고 문제 없어 그 문제 없이 살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여한이 없어서 죽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문제 속에서 기쁘고 만족된 삶을 살았다 이 뜻이 여한이 없고예요 그것이 번역에서는 기운이 다하여 이렇게 해버렸어요 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 이런 여한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해결해 가셔요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도 없게 하는 것이 여한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백을 이루는 백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것을 이루는 삶을 그 문제 투성이 속에서 살아가며 죽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다. 문제가 없는 삶을 산게 아니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문제를 다그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운이 닿아여 죽어. 어디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의 열조는 누구죠? 노아?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조는 누구예요? 그럼 그 노, 노아의 선조는 또 누구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믿음의 열조, 믿음의 선조,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 누구라고 그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그래요. 아브라함의 열조, 믿음의 선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메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런 것입니다. 나이가 아 많이 들고 늙어서 힘 빠져서 아그 그냥 죽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을 가지고 그런 완성되어지는 존재로 백을 이루기 위하여 백을 두시고 이삭도. 백세 그냥 거기하나님 맞춰버리잖아요. 그 백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고 그 문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문제 시작부터 그냥 자식 가지고 그냥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 쫓겨 다니는 생활을 하고 전쟁에 휘말리고 빼앗기고 이 문제투성이 속에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왜 거짓말하고 왜 고쳐지지 않는지, 여전히 그, 어, 믿음이 있는데 그 두렵고, 그렇잖아요. 응? 318명 가지고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명히 창세기 14장에선 그렇게 막 담대하게 승리하고, 바로 또 15장에 가니까 그냥 쭈구리 밤퉁이가 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왜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했으면 안 두려울까. 하, 이겼는데 복수하러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나는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문제 없이 산 날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날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서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고요.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게 하셨다고요. 성경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십자가를 보았다. 그게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루듯이 성도의 인생을 다루시고 아브라함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곳으로 간 것이라면 성도의 죽음도 자기 열조에게로 가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요 킹잼스 버전은 좀더 나아가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열조나 백성이라는 게이 히브리 단어가 같아요 그런데 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 하나가 된 자로서의 열조, 백성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흠정역은. 그래서 이것을 거두어 줬다. 이렇게 그 자기 백성에게로 모아 줬다. 누가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천국교회로 모으시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죽음이었고 이것이 또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 내 죽음은, 내 죽음은 그냥 이 땅에서 사람들과 이제 더 이상 못 보고 이, 더 있다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 못 하는 게 아쉬운 거고 그런 거구나. 내 죽음은 성도라면 내인생에 나의 나를 주의 날로 개수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어 가신 그 성도의 인생을 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된 성도의 삶으로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천국교회로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끝이에요?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영원한 삶,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삶, 출발. 그것이 죽음이라고. 누구의 죽음? 성도의 죽음. 불신자의 죽음은요? 이게 아니죠. 말 그대로 그들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버려짐에 그들도 출발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6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성도의 죽음이 귀중한 이유는 뭐예요? 성도의 죽음이 왜 귀중해요? 주님의 눈앞에서. 사람들 세상이 알아주는 세상이 기억하는 그런 그 위인? 위대함? 뭐 그래서 알아주고 아니요 주님 눈앞에서 주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이 땅에 내신 삶의 이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으로? 백의 과정을 통하여 백의 완성을 이루어냈기 그러니까 백이 완성된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아이고 죽어야지. 내가 아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빨리 이제 가야지. 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죠. 천속 하늘에서 나를 불러야 할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예요? 백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날로 오늘을 살때 하나님의 연단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연단을 통하여 뭐를 하려고 백을 이루시려고 백배의 결실을 좋은 땅에 만약에 우리가 저 가시떨기나 돌밭, 자갈밭에 던져진 씨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연단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말라 비틀어져서 죽잖아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자, 말씀이 들려지고 그 깨달아지는 것으로 우리는 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도의 죽음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호상의 죽음인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죽음은 그렇게 잘 살다가 간 죽음은 아닙니다 왜요 음, 어, 아브라함은 자식 걱정이 자식 문제가 늘 심각했고요 어, 자식 걱정이 늘 많았습니다 음, 이삭이 40에 결혼을 해요 아, 그 얻은 아들 이삭이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나서 그 뒤늦게 결혼한 이삭 40에 결혼했는데 이삭도 20년 동안 또 자식이 없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다 보는 거예요 60에 자식으로 이삭이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그냥 자식은 그냥 골칫거리에요 예, 공부시키면 끝났거니 싶은데 그렇지도 않고 시집장가 보내면 되게거니 하는데 또 그렇지 않고 예, 보내고 나니까 또못 끌고 와가지고 귀, 귀찮게 하고 예? <웃음> 자식 걱정이 음.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왜 쓸까요? <웃음>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냥 혼에 절절매서 아직도 그냥 론에 허덕이고 그런 삶을 살든지 늘할 몸이 아파서 정말 칼빈처럼 칼빈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냥 그 골고란 인생을 살든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성도는 기쁘고 만족된 삶을 살다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복된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상의 교회에서 영원히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누릴 자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땅에서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에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두셔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의미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에게만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의 삶, 인생 속에서만 예수님의 삶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매히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받다 죽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라고 나에게 준 고난이고 예수와 하나 되라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붙들라고 연단하는 시간이었고 삶이라면 우리 성도는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질 거라는 이 감사를 가지고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에 확신을 갖고요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75세에서 하나님이 가난 땅으로 부르세요 그죠? 그리고 죠그 창세기 12장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5장 175세에 하나님이 하늘 가난으로 부르시죠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왜 불러요? 백 때문에 그래요. 백. 그래서 이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가나안에서는요이 땅에서는요. 성도의 인생에서는요. 백의 과정입니다. 그 백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그리고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백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려고 했던 백이 완성됐을 때 나를 부르신 겁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아 괜찮아졌다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백의 완성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 됨이 되어졌을때 내가 참 아들 되어졌을때 나를 부르신다 오늘 내가 못 죽는 이유는 됐구나. <웃음> 그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확인받고 여러분의 삶의 백을 잘 채워 가시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